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. 아, 네. 내가 제일 잘 생겨 보일 때는 컨셉 <웃음> 뭐야? <웃음> 항상. 어, 음. <웃음> 항상 늘, 늘. 세수하고 딱 거울 봤을 때그 <웃음> 머리 싹 넘기고 다음에 도전해 보고 싶은 콘셉트는아 이거. 오. 음. Sexy. 오. 장승미. 저는 약간 그런 거 보고 싶어요. 악동 콘셉트 해보고 싶어요. 아 악동. 응. 개인적으로 디스트링 라인 컨셉 같은 거한 t 더 해보고 싶 n s e g Seng. Seng. Seng. s 이 n g Seng. Seng. Seng. s e n 로 Seng. Seng. Seng. Seng. Seng. Seng. 좀더감 g 적 e 좀더 s e n 어 s e 네 무대에서 진짜 스테이와 같이 놀수 있는? 놀수 있는 <웃음> 노래를 <웃음> 좋죠, 좋죠. 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자, 이번에 창빈 형이 질문 읽어볼까요? 그려볼까? 네 <웃음> 이제 내 질문 읽어볼까? <웃음> 네 2020년 스트레이키즈 완전체 및 개인의 소소한 목표 계획 <웃음> 뭐라고? 완전체, 완전체 와, 및 개인의 소소한, 개인의 소소한 목표 좋다. 저는 일단 저희 <웃음> 투어를 가잖아요 월드 <웃음> 음, 투어를 일단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는 것과 다치지 않고? 네, 다치지 않고 잘 무사히 마치고 오는 것과 그리고 컴백 때좀 더,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컴백을 해서 u 스테이이 깜짝 놀라게 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r o Come b a 다 y e s my d o n e I say, I was h a n g 오래도 잘간직 Oh, smart boy. Oh, what's m a r t s o s t star? We are indeed. We are German. Hansie, Hansie, Hansie. We are going to be a team. We are a t e a a l right, okay, okay, okay. okay. <웃음> 더욱더 <목소리> 많은 뭐야? 스테이들을 만나기 어 이번에 또 여러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 또 맞아 또 여러 나라에 계신 스테이한테 인사도 많이 드리고 저희의 무대를 또 많이 보여드려 오기 때문에 많은 말이 아닐까 음, 많은 힘을, 힘을 많은 힘을 주고 오고 싶어요 음 맞아 맞아 <레>, 야, 그랬지? 이번에도 음악방송 1위 그래? 좋네 와, 좋네 먹어봤다. 좋네 좋네 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<목소리> 시간입니다 아 2020년 첫 주인공으로서 네. 다양한 걸한것 같은데. 맞아요. 너무 재밌었나요? 네. 재밌었어요. 아,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네, 앞으로 스타로드, 그리고 제이키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안녕!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.